아, 얼었어요. 그대로 멈춰라 차크랑 툴 맞고 빵 페스타 퇴근시키고 끝났잖아. <웃음>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에밀리아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에밀리아, 아, 성물도 나왔고 말이죠.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지 않을까.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닥, 석! 깡깡! 깡! 가늠의 그림자그 효과는 빙결효과에 걸린 적군에게 자신의 주,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하게 됩니다 빙결 시키고 놓궁 박으면 딜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거기다가 여러분 이번 뽑기에서 제가 필레이 제가 오래이었거든 풀업이 되었습니다 비기가 이제 더 세게 박힌다는 거죠 자 오늘 덱은요 바로 종족불명덱 준비되어 있고요 어, 기존또 원래 셌던 덱입니다 더 세질 가능성이 있나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후턴입니다. 시작부터, <웃음> 잠깐만, 악몽이. 와, 아, 가겠지, 그래, 어. 임마는 빙결 들어가잖아. 뒤에 에스타로스 한번 없으면. 빙결 시키고. 아,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잠깐만. 빙결을 시켰고. 아, 자, 자, 자, 자. 작다.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힐을 눌렀는데 슈나 힐 하면은 관통력 20% 올라가니까 맞지? 디버프를 풀었을 때만 20% 올라갔던가? 아 풀었잖아 아. 아이고 잠깐만 어. 상대분도막풀고 있구요 승리로 이끌 것이다 아다닥 자자적송 아프네 자 필살기가 준비되셨다 이건데 죽여봐 드리죠 혹시 못 죽이면 핑계있다 자자자, 오케이. 하하하하하. 오랜만에 먹고는 <보는> 마무리, 오랜만에 맛보는마무르의 극딜이구만. 착! 259,000. 오케이. 너, 구는 아무나 빈길 당하고, 빈길 좀 당하고. 에밀리아 리뷰가 맞아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어? 와, 사람이었다. 이거 봐봐 와, 이는 아, 이거 영광이었습니다. 극전 잡히기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자, 우리 에밀리아가 왔습니다. 오, 잠깐만. 페스타에 어, 서브에 아마 오젤드가 들어있을 것 같고, 시그루드까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소타일. 빠르게 갑니다. 아. 자, 감염에 전체 소멸까지. 자, 공격이 들어오겠죠? 자, 오, 강탈 들어오고 있고요 잠깐만. 사람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 자, 우선 속에서 한번 치고 있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에밀리아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어, 에밀리아 궁으로 세게 때려봅시다. 자, 밀리야 비기피살기 준비 완료. 잠깐만. 아, 근데 비기가한 장도 없구나 지금. 이게 또 빙결 해놓고 때려보고이 이러... 아, 잠깐만요. 아니 그런 꿈을 꾸다가 질 수도 있다고. 어, 야, 누대쳤구나. 전쟁이 한데. 어, 단지 이란 치다가 지가 얼어버린 상황. 자, 우리 비기피살기 함부로 써주지 말자. 그럴 순 없지. 그럴 수는 없다. 하하하하. <웃음> 일단 베스타이 집에 좀 가고요. 필살기가 두개인데자 아니 근데 비기어 잠깐만! 여열이 나왔다고? 자 남편을 보좌하기 위해 갑자기 여열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남편을 땄는데 부활하면서 남편이 역으로 필살기 치면 질 수도 있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손이 삐끄덕해서 딴건올려서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야 근데 비기가 없어? 야살려주자 이래가지고 리뷰가 만족할 수 없다고요 해. 우리는 힐하고 <웃음> 겁나 양미운 스타일이다 기절 가만히 좀 있으시고 들어갈게요 자자자 어! 빡! 그 딜이 너무 세게 박혔는데 27만이 되지 붙네 27만이요 자 비기! 어 이거 왜 이러냐 오늘? 야 유튜브 가안줄 거야 이거? 비기가 왜안 떠? 아이씨 어, 기절 당했네 이거 다 죽여버린다 어? 야 슈나야 니가 살짝만 쳐나 필살기 쓰지않들 필살기 무서워 필살기 쓰지말라고 어? 잠깐만 죽으면 안된다 어? 어이 왜이렇게 세로 잠깐만 왜왜 35만원씩 모... 아이 슈나야 죽이면 안돼 우리 빙이 아아 이게 웬일입니까 빙결 그렇지 차라리 잘됐다 자한 명이지만 빙결 시켜놓고 빙이 한 장에 빙결때문에 100% 증가 피해입니다 자 풀업이고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촥칵 아, 얼리고요 자 성물 발동합니다 촥칵 쏴자 빵 이거 뭐 이게 뭔데? 이거 무슨 일이고? 야왜 25만 밖에 안 터지나? 아니 성물 성물이 빙결효과 걸린 적군에게 자신의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한다 근데 왜 개똥 딜이고? <웃음> 와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비기가좀몇장쯤더 많았어야 유튜브가 팡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아 사람이시고. 어. 되게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지금 굉장히 슬픈 상태입니다. 자 리무레야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임마.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선매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선매이빡 할지 모르거든. 긴장감 지금 감돌고 있어요. 졌고요 아, 바로 차단 들어왔고요 차단 들어왔고 어림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치고요 힐 할게요 예. 풀카운트 한대 맞고요 착착착착착 아, 한대더 맞고요 자, 치료하면 그만이다 <웃음> 약간 순서가 아쉬웠어요. 감염부터 시키고, 소멸기 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드디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아직 안 세다. 어, 잠깐만, 어이 어, 잠깐만, 맞다. 페스타야, 잠깐만, 미안하다. 페스타야. 자, 아닙니다. 어, 이것이 진정한 리뷰가 되는 거야. 어, 차라리 마무루가 없어야 돼. 우리 마무루 없을 때, 에밀리아가 잘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리뷰가 나오지 않겠나? 어썸메라 치발 마썸메라니좀 치라 그정도 같고 엄마 <웃음> 야 이마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느냐 <웃음> 사탄도 울고 갈 바로 그대 샤샤 우리 는리무로가 필요가 없어요 한 애들 치고요. 테스타야 너 너무 무서니까 우 잠깐 자고 있으세요. 너도 혹시 무서우니까 잠깐 얼려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준비됐다야? 비기 두 장에 풍. 야 이게 빙결 시키기보다는. 아 잠깐 차단 이 있지 그러죠아 그래. 잠깐. 잠깐 맞다. 아오 죽이려 그럴. 그러... 어? 아 얼었어요. 잠깐만요. <웃음> 헷갈리죠.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내 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빙결 마지막으로 쓸게요. 왜냐면 하 비기 두 장을 발전시키는 게더 좋을 것 아니, 같아. 같아. 같아. 자, 가볼게. 자, 한명 빙결 걸려있어서! 69만 6천. 자, 딜은 좀 미약했지만, 어, 그래도 굉장히 사악한 덱기지 않았나. 아이고, 인사를 못 드렸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격투해드려 페스타. 야, 정말 페스타가. 와, 장바. 이런 공포를 좀 맛보고 싶어요 이번엔 베스트하고 안멜의 조합이고 거기다가 어림없다 형님 차단을 바로 걸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오,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리무르를 잡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에밀리아다 <웃음> 자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비기 두 장인데 끝났는데요? 체크메이트라고요 치우세요 때리 봐주세요 어, 두대 쳤다 그대로 멈춰라 차크랑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빙결 들어가 있어서 100% 추가되겠고요 비기는 두 장입니다 올킬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가 탈러 넣으면서 올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 궁이 그렇게 쓰진 않네. 풀업이거든, 내가 지금. 풀업 맞고, 빵! 68만 4천. 요 정도구요. 확실히 빙결 걸렸던 애는 몸이 터져버렸어. 어, 아무리 풀피라도 빙결 걸리는 몸이 터져버렸고, 페스타 퇴근시키고 끝났잖아. <웃음> 아이고, 이거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대가 어때요? 야, 오늘 에밀리아 리뷰 맞제? 에밀리아 딜령 1위!